선생님 음. 지금 이렇게 네. 그려주신 거는 그래프인 거 보니까 그렇죠. 함수인 거예요? 그러니까 이거는 네그저 그러니까 이 여기 함수에서 이 식이 주어졌잖아요? 네.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 식을 네.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. 여, 여 식에 어... 네. 그 식에다가 위다가비제곱만이 4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네?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. 그게 두개 실근이 나오든 순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그러니까 나오는 네. 아, 아 그러면은요 이게 그러면요 이차하면서 <웃음> 이렇게 된다는 의미인거죠? 어네 2차 음. 방송식에서는 어떻게 되는거예요어 2차 <웃음> 방정식일 때는 네 이차 방정식일 때도 그러니까 똑같을 때, 이아를 소환해서 이렇게 나오게 나오잖아요. 네. 어. 네. 그렇군요. <웃음> <웃음> 선생님, 음. 그러면 이차 방정식이랑 이차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, 건강한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